부평구는 지난 11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과정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가 부평사동행정복지센터, 부평구치매안심센터 복합청사 개청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4월 넷째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1일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과정 개강식을 진행했습니다.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과정은 인천시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구 거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SNS 마케팅 직무 교육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약 4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SNS 마케팅 직무 교육 및 실습과 전문 취업 교육, 기업 연계 팀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해 부평 청년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돼 높은 취업률을 보였던 과정을 올해 2년 차로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이 구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2일 지역주민들의 수건사업이었던 부평사동행정복지센터, 부평구 치매안심센터 복합청사 개청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평사동복합청사는 지난 2020년 3월에 착공한 이후 총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연면적 5,274.43제곱미터 지하 2층과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현판 제막식, 시설 둘러보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차준택 국정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부평사동 행정복지센터 부평구 치매안심센터 복합청사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게 돼 기쁘다며 새 청사가 개청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치매 친화적인 부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북부 부계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 0일 지역내 저소득이웃가정 30곳에 밑반찬을 지원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부계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지역주민복지사업보조금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밑반찬 만들기와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20일까지 문화도시 부평의 시민 커뮤니티 공간인 시민문화플랫폼의 새 명칭을 공모합니다. 이번 명칭 공모는 문화도시 부평의 시민문화플랫폼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8자 이내 명칭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부평구는 지난 12일 인천 부원초등학교에서 새학기 개학철을 맞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은 부평구가 매주 진행하는 것으로 대정초, 상정초, 부곡초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부평구가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로의 생태논학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로월생태논학교는 전문 텃밭 강사와 함께하는 모내기부터 추수까지의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토종벼 개승 논생물 관찰 및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의미 있는 교육과 더불어 활동 시간이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연계되기 때문에 관내 중고등학생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평군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입 시 세대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원 대상은 부평구 주민등록세대로 2021년 10월 20일 이후 구입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입니다 네, 요즘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다 보면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인데요. 벚꽃 연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봄이 되면 어김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는 벚꽃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길거리를 걷는 연인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꽃이 활짝 펴 있을 때가 아니라 꽃잎이 떨어지고 난뒤의 모습을 또 표현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긴 에 합니다. 실제로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도 길거리에 쌓인 꽃잎들은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면서 또 다른 봄의 모습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비가 내려서 혹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벚꽃이 활짝 펴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셨다면 벚꽃잎이 떨어지고 난뒤 꽃잎 레드카펫을 밟으며 산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